생년아 이 새벽이 고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웃음>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소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소 1장 2, 3, 4 370페이지 야고보소 1장 2, 3, 4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미라. 아멘. 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난관, 시련들을 만납니다. 자식은 어, 뭐 문제가 좀 풀려야 될 텐데 진학은 안 되고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남편의 사업은 계속 경상도 말로 꼬라박는 것 같고 또 집안의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막 이런 것을 만나면 참으로 딱한 형편들이죠. 딱한 형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지요. 어, 이런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 3, 4 지나서 1장을 쭉 읽게 되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아멘이 안되죠 왜? 시험 만났는데 뭐가 기뻐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옳은 이유들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증명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그래도 그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고난과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소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보겠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해석이 안 되는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이 때를 참아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를 대충 이루라라고 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그 인내가 참 힘든 그때에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이 뜻입니다 그때 내 믿음을 증명해 볼 때라는 거죠 참 참기 어려운 때 견디기 힘든 어려울 때 그때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타내 부여라는 것 우리 새날개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에 주님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건들이 가정가정마다 있지 않습니까?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건. 그것조차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치고 나가세요. 그 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그 사건이 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할렐루야. 나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팅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봐도 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하는구나 이해가 안 됩니까? <웃음> 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때 고난을 기쁘게 이기며 깨달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인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간신히 버티는 그런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영적 진실성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이나 영적 일이나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지내다 보면 자꾸 내 안에 내공이 쌓이고 어, 아 내게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래서 내면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일, 고백들이 내 안에 나오는 거죠 이 자식이 말씀을 피우는 것도 배우자가 속을 썩이는 것도 내 인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믿음으로 구하라. 한번 따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 인내할 때 믿음으로 이제 구하라. 온전히 잘 참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야구보서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구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시련은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줄 알으면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은 기도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시련 없이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다 보면 내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영적 해석이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성훈련의 시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기도 하게 만들고 그 시련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들여다보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그 육적인 사건들이 뭐냐 영적으로 풀어지는 해석이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새날기 한5 0개 목장이 오픈됐는데요 그5 0개 목장 중에 이렇게 저는 늘 레이다 돌리듯이 이렇게 늘 살핍니다 그런데 그 목장 중에 아주 성숙한 목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원들이 아주 영적으로 잘 자라 있는 목장들이 있어요 그 목장 나눔, 목장 보고서에 보면 많은 이 지체들이, 권한 많은 지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눔이 풍성한 목장들을 보면 어떤 나눔들을 하겠어요? 자기 자랑이나 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고난을 자랑하고 아픔을 자랑하고 자기 수치를 오픈합니다 그왜 고난을 자랑할까요? 자기 수치를 오픈할까요? 자기 연약함을 왜 드러내놓고 기도해달라고 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과 수치를 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자, 제가 느헤미아 이야기를 하겠서잘 한번 들어보세요. 느헤미아는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너헤미아가 드린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였어요.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차 귀한, 2차 귀한,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140년이 지나도록 바벨론 이 포로에서 해방된 지 14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해, 손도 못댔어요 근데 느헤미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51만의 성빅이 복구된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어떤 수치를 보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 가정에도 140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수치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에서 슬픔이요 수치요 아픔이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대를 이어오면서 끊어지지 않는 대를 이어오면서 수치가 남아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상 대대로 끊지 못한 가난이 있을 수가 있고 이상하게 우리 가정은 이 질병을 대물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음란이 그렇고 술 중독이 그렇고 왜 우리 집안은 계속 우리 할아버지 때도 알코올 중독의 증세가 나타나더니 우리 아버지도 그런 증세를 갖고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140년이나 지나도록 끊지 못하는 수치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와 같은 그런 능력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51만 에도 끊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나가야 돼요. 느헤미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통곡의 기도, 금식의 기도, 자기 민족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기도.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아는 하가리아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느헤미아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가리가 아니고 하가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그러면 이 자기 아버지가 하가리한데 이 하가리아는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라는 말과 여호와가 합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이름은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인 것을 보면 아마도 느헤미야의 인생을 굉장히 어둡게 했던자가 자기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과 방해에 하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느헤미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두 이름을 조합해보면 여러 가지 영적 상징적인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아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힘든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느헤미아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어쩌면 하가리아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아의 시작인 1장 1절에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아라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런 자였지만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찾게 되었으니 어쩌면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떳떳하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떳떳하게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제게도 나의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숭배죄입니다. 가장, 가장 강력한 죄. 이 죄를 제게 물려주고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할아버지입니다. 내 대해서 저는 이것을 끊어내려고 제 신앙 스타일이 되게 좀 막, 기도도 좀, 목사님, 조용히 안 하시고 막부르짖게 하고, 막 나오면 목사님 왜 자꾸 열이 나세요? 열이 나세요? 막 그러는데 내 스타일이 왜 그렇게 굳어져 갔나 가만히 생각해 내가 주여 부러지게 되고 그렇게 된그 측면이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강력한 것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내 대해서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오므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내 신앙의 어떤 스타일의 측면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면에서 내게 있어서 내 할아버지 아버지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고마운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러짓게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를 어둡게 하고 방해하며 고통을 주는 하가랴가 있어요 아,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자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배우자가 있고,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하갈아 같은 그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 하갈아 같은 그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그들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린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에서 원망밖에 안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구속사적, 아하,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한 것, 여호와께서 이렇게 붙여나가면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게 더 뜻이 계셨구나. 그게 더 뜻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가 무능력해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치 아픈 가족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방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니다 그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하가랴는 나를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환경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가랴가 내 인생을 그렇치고 방해했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하가랴를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위로를 받는 느헤미아가 되라고 주신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가랴는 원망의 대상이 아닌 자랑거리다. 그런 적 고난이 자랑거릴 수 있다. 그런 적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겨내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고난, 내 고통까지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어떤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식민지 지하에서 많은 빕박을 받았어요. 로마 군대의 추적을 피해서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들었어요. 바로 그것이 카타콤이라는 카타콤. 요지는 누구라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군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어요. 카타콤이 있는 지역은 응해함 토질로 무은 땅이라서 파기도 쉽고 일단 파면 집을 만들기가 너무 쉬운 지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 5층까지 파고 들어가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터키 가서 데림구여라고 하는 카타콤 지하도시에 들어갔더니 와 들어갈 때는 겨우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구멍에 들어가니까 어대한 도시 같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하에. 그곳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핍박을 피했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함께 지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이 카타콤은 총 120개인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900킬로. 와, 상상이 안 갑니다. 그 길이가 900킬로 거의 2000년 동안 카타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1854년 지오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 시신이 발견되므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발굴 당시에 자그마치 600만 구의 시신이 카타콤 안에서 발견됐대요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비참한 곳에서 300년을 산 거예요. 300년. 어떤 사람은 한 평생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있겠죠. 300년이니까. 대를 이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산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300년을 대를 이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고난이 아무리 길다 해도 300년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중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실 역사가 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카타콤 가까이에는 오만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 황제는 경기장 한가운데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를 데려다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내몰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황금마차를 대기시켜 놓았어요 로마 황제는 그 굶주린 사자 옆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우고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황제가 너의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너의 인생은 보장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300년 동안 황금마차를탄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했어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흔들리는 성도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형제의 시신이 카타콤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때 얼마나 회의가 들었겠어요 지하에 그렇게 숨어서 평생도록 지나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에 학대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크기에 그만큼 기도가 간절했는데 여러분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카타콤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방, 룸, 화장실이나 또조그마한 회집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여러 성경 구절이 천장에 벽에 새겨진 구절 중에 제일 많이 새겨진 구절이 야고보서 5장 13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300년 동안 어떻게 그 신앙을 버텨냈나? 황금 마차를 탈 수도 있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저들이 이겨냈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저들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보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나 저한절 말씀이 100년, 200년, 300년을 인내하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만들었다 놀라운 구절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느냐? 기도하자 오늘도 막 시신이 들어온 거 보면 또그 카타콤에 있는 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어요 교회사에 로마의 성전이 처참하게 불태워졌을 때 예수를 믿은 남병황자 창기 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기억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담아 듣는 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내 환란이 감해지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해를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들을 치룰 겁니다 그 전쟁은 총각 칼 쏴서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하, 우리 남편 이 부분에서 내가 올 한해는 좀 전쟁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 자식이 너무 공부를 안해 부모를 애가다 죽겠어 올해는 이놈하고 내가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이겨야 되고 아내를 이기기 위해 자녀를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여러분 일종의 전쟁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대가 치료 전쟁의 목적이 아니다 자녀가 정신 차려서 공부하도록 다그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자꾸 힘들게 만들고 전쟁을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까지 마음 먹게 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 나를 연단하시려는 목적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몰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며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리고성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걷는 후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총 들어라, 칼 들어라, 이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주의만 돌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외치지도 말고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적들을 향해 돌격하지 말고 그저 침묵하고 기도하며 요리구성을 빙빙 돌라고 하십니다. 일개 소대도 아니고 무려 60만 명이 몰려가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니까 백성으로서는 이보다도 대책 없는 작전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몇 명만 모이면 의견이 갈리죠. 몇백명 모이면 몇백개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60만명에게 침묵하라니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엿새 동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엿새란 정말 끝도 없이 긴 시간 같았을 것입니다 강한 대적 앞에서 침묵하고 있자니까 너무 불안하고 막막했을 거예요 그 백성 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야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작전이라고 하십니까? 아 적들이 바보입니까? 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재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겁니까? 이건 죽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열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옳습니다 아멘 60만 명이 열리고를 돌며 저마다 의견을 내면 이 전쟁은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글소인들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와 외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때는 뭐냐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들이다보면 그때를 대충 압니다 아 이때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때는 막 사람 찾아가서 막 나불나불나불 할 때가 아니구나 딱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습니다. 하고 딱 붙들고 여러분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아, 입 다물고 기도해. 입 다물고 엎드려.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입이 달려있는데 어? 말하라고 입 주셨잖아요. 뭐 여기가 공산단입니까? 그런 볼면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피 터지는 전쟁을 날마다 치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강박한 남편이 있다면 교회가 자고 주일 아침마다 떠들고 전쟁할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그 남편을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해 보세요. 시아버지라면 구두 끈이라도 붙들고 기도하세요. 시어머니라면 아, 어머니 좀 교회 좀 가셔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어머니하고 하루에 한 번씩 안아드리고 기도해보세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도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고 있으면 드디어 나의 7일째 새벽이 옵니다. 나의 7일째 새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 엎드리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그래 나가서 어, 한판 붙어라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은 어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치일째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돌파가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돌파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돌파를 이루어 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우리 기도의 집에 파트스텝 이상 첫 모임을 가졌어요 파트스텝은 일주일에 8시간 기도의 집에 숨기겠다 하는 사람들 우리 전임 간사들은 일주일에 30시간 시간을 챙해놓고 숨깁니다 한 20명이 이번에 혼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카페에서 의자를 둥글게 해놓고 한세 가지 어, 나누었는데 그 중에 어,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예배할 때 좋은 점 그런 걸 이제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고 머물다가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돌파가 뭐냐? 자기 남편과 시댁 식구가 정말 끈질기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안 믿었는데 지난 주인가 지지난 주인가 갑자기 그분의 표현 그대로 제가서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생해 남편이 자기에게 물어볼 꿇더니 2월 달부터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댁 식구들이 교회 나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돌파라는 너무나 큰 돌파 또 어느 한 젊은 집사는 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얼마 전에 자기가 쓴 노트북이 이제 스탑되고 망가졌더니 가서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메인보드가 나갔대 나잘 모르겠어요 메인보드가 나근데 메인보드를 고치려면 바꾸려면 한 4, 50만 원 든다고 그 집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데 자기 집은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 4, 50만 원 이거 굉장한 돈이다 그래가지고그 젊은 집사의 이야기하면 빡시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나 좀 여러분 얼토당토 앉잖아요 아니 메인, 컴퓨터 메인보드 나갔는데 왜 기도는 왜 해? 아니 열이도 성치야 되는데 뭐, 돌기는 왜 돌아?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아, 그런데 지난주인가 그 고치려고 4, 50만원 든다고 이건 다 그렇게 든대요 그런데 기사한테 또 다시 가가지고 했더니 괜찮대요 그 기사가 내가 지금 실감이 잘 전하지 못할그 진짜 말로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분명히 4 5만들줄 알고 그렇게 다 하고 빡세게 기도했는데 돈안 들어도 노트북이 잘 구동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르겠어요 예, 큰 간증일 수도 있고 본인에게서 엄청난 간증이 되는 제가 소개를 하지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 모든 일에 기도와간구로 나가니까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해에 어떤 일이든지 열리고성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겁니다 그때 다 이것만 생각합시다 오늘만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보시면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간증과 영광들이 우리에게도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라 했잖아요 엿새 동안 하루에 6번 돌고 7일째는 7번 돌면 모두 합해서 몇번 도는 거예요? 13번 여러분 1 3이라는 숫자는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런 가장 치력같은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기도줄 놓고 대부분 말씀줄을 놓기 쉬운 그때라는 여러분 그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내합니다 라고 나가면 할렐루야 7일째 새벽은 급히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목사님 이 세상에서 그 7일째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렇게 돌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고난 때문에 인내하며 기도에 매달리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신 고난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깨닫는 인생 되도록 믿음을 주소서 세 번째 기도 크게 합시다 시작 주여 인내하며 기도하며 여리고성을 돌때 제게도 칠일째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선포할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또 기도합니다 7일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간정들이 여러분 삶의 2020년에 풍성하기를 추원합니다이 세상에 올때대원면또두손 들고 주여라고 계속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